안녕하세요. 저는 45살 세다이의 아빠입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가정이 그리워 저는 이른 나이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좋은 학벌은 아니지만 정말 운 좋게 대기업에 입사를 해 열심히 일을 했고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집을 사서 가족과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보직이 바뀌면서 알게 된 상사에게 주식을 알게 되었고 제 주위에도 저만 빼고 다 주식을 했으며 너무나 많은 소득을 월급여 말고 또 벌고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못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주식을 배워보자는 마음에 시작하게 된 주식투자가 배당금으로 돌아왔고 정말 주위 지인들의 말과 잔고가 사실이구나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금액을 높아갔고 가진 돈 절반을 털리고 나서야 조금 알겠군요. 진작에 실패담을 자세히 봤더라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요. 어쩌면 봤어도 똑같았겠죠. 몸소 체험하는 게 최고인 듯 합니다. 주식을 하면서 느낀 건 미수로 몰빵 단타는 하지 말자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여기저기 정보 구하며 다니니깐 이미 선배님들이 미수몰빵, 단타는 하지마라는 수많은 충고가 있네요. 자기만의 노하우가 없으면 정말 주식은 도박보다 확률이 낮은 게임이더군요. 가격 조절하는 세력들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정복하고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력들에게서 살아남으면서 돈벌수 있는 저만의 매매 방법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우선 세력들에게 쉽게 당하지 않으려면 미수는 절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력들이 개미들의 미수까지 생각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좋은 재료가 공시되고 개미들이 순간 우르르 달려들어서 미수로 마구마구 찍어대면 미수 찍은 개미들은 이미 세력들의 밥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재료가 동네 철물점이 내일 삼성을 능가하는 그룹이 된다는 정도의 재료면 모를까 개발을 시작했다.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합병을 고려하고 있다. 등등의 재료는 개미들 달라붙고 세력들이 개미들 벗겨먹기에 가장 좋은 재료 같더군요. 그렇게 공시를 보고 개미들이 상한가 갈것 같아서 미수 찍어 달라붙으면 세력들이 가격을 마구 흔들더군요. 그렇게 단타한 개미들과 겁많은 개미들을 일차적으로 떨궈내고 물론 벗겨먹을 만큼 벗겨먹고 떨궈내죠. 그래도 내일은 오르겠지 하고 계속 미수를 안고 가는 개미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반대매매 들어갈 때까지 가격을 흔드는 것 같더군요. 그 물량까지 다 먹고 나면 이제 가격을 안정화시키더군요. 미수가 없으면 당장 안 오르더라도 오를 거란 확신이 들면 그냥 오를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고 버텨보지만 미수로 사면 당장 다음 주에 오르게 확실하더라도 손실을 보고 팔아야 하니 난감하더군요. 아무튼 단타 그 자체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미수몰빵단타는 심각한 후유증이 있더군요 초보인 저 같은 경우 미수의 미자도 쳐다보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재료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중장기로 보고 선취매만 하기로 했습니다 확실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우량주 장기보유나 선취매가 제일인 것 같더군요 그런데 선취매 하려면 시장의 상황과 기업의 재무구조, 그리고 차트 보는 법, 재료 선별 능력과 테마와의 연계성 등등.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겠더군요. 확실한 정보와 예측이 있다면 언젠가는 저도 연속 상황과 한번 맞아볼 수 있겠죠. 그동안 날린 절반은 수업료라 생각하고 다시 차근차근 해볼랍니다. 저보다 더 초보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미수몰빵단타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더군요. 처음에 주식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을 때 뉴스와 공시를 보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주식을 산뒤 종목 토론실을 지켜보면서 언제 매도를 할지 참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종목 토론실에 오르는 글들 중 대부분이 세력들과 개미들의 엉터리 정보란 걸 과거 차트와 게시물들을 보니 알겠더군요. 일례로 이곳 종목 토론실에 해당일 글들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트를 보면 상한가를 갔다가 바로 상한가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3%가량 하락하고 그 다음날은 약 10% 급락하면서 5일선을 깨버립니다. 그럼 차트 참고하시는 분들이라면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일선이 깨져버리면 우선 다음날 바로 털고 빠진 후 정말 오를 것 같은 종목이면 추세를 살펴보면서 재매수 타이밍을 노릴 겁니다. 다시 오르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위험관리가 더 우선하니까요. 그러나 해당 일의 종목토론실을 보시면 내일은 오를 것이다. 눌림목이다. 내일 떨어지면 재매수해라. 단타미수 물량 모두 털리면 재반등할 것이다. 급등할 조짐이다 등등. 개개인의 기대감이 마치 정답인 양 올리고 있죠. 일부는 세력일 수도 있겠죠. 개중에 한두 분만 오일선이 무너졌으니 털고 나와라. 그나마 기술적으로 근거 있는 정보를 주고 있죠. 물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선 평균적으로 오일선이 무너지면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되도록 빠져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일선이 무너진 다음 날도 눌림목이니 급등주의 조짐이니 하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다른 종목들도 과거 차트랑 종목 토론실의 글들을 비교해보면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같은 초보일 경우 남의 얘기에 휘둘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최소한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단타든 장타는 하여야겠습니다. 여기 주식시장에는 적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입니다. 물론 저도 적일 수 있겠죠. 종목 토론실은 그냥 10% 정도만 참고하고 그냥 얘기 나누고 즐기는 공간으로 이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개미들이 세력, 기관, 외인들을 물먹이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개미들 모두가 주식시장을 떠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개미가 저들의 손아귀에 노란하지 않고 주식에서 수익을 얻으려면 명심해야 할 것은 주식은 로또가 아닙니다. 단지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1억 천금에 눈이 멀면 바로 코앞에 일렬로 쫙 펼쳐진 1만원 10만원도 볼수 없습니다.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으로 지나가는 똥개밥 사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여유돈으로만 주식을 해야겠습니다. 주식 사두고 손실 볼까봐 매일매일 주식시세 확인하고 신경쓰이는 돈이라면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돈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불안한 심리상태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직업이 있어야 합니다. 전업투자자란 곧 백수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타드여체 보유하고 수십억의 재산을 보유하고 그중 여성만으로 재미삼아 전업투자를 한다면 모를까 여유돈도 없이 1에서 2천 가지고 전업투자를 한다면 1에서 2달 안에 백수가 될 것입니다. 전업투자는 백수의 시작임을 명심하여야겠습니다. 주식은 되도록 가치투자 장기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와 차트 보는 법을 공부한 후 현재 시장에서 저평가 되어 있는 주식과 재무구조가 탄탄한 기업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기업에 투자한 후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차피 쓸모없는 돈이기 때문에 잃어도 그만이니 신경 쓰지 말아야겠지요 그러다고 쓸모없는 돈이 또 생기면 계속 사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미들의 현명한 주식 투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도 어차피 쓸모없는 돈이기에 상관없고 수익을 올린다면 공돈이 더 생겨서 좋고 열심히 일하면서 여윳돈으로 길게 보고하는 주식 1억 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한 주식 투자이겠지만 이 방법이 일반 개미들이 주식을 하기에는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인 듯합니다. 개미들이 모두 저렇게 한다면 기관, 세력, 외인들이 들여 주식시장에서 손 털고 나갈 텐데 말이죠. 초보자들은 실시간 시황이나 뉴스를 무시하자 실시간 시황과 뉴스를 보고 주식이 오를지 내릴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초보자분들은 hts에서 아예 시황뉴스 창을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실시간 시황 보고 이건 분명 호재다고 판단해 급하게 샀다가 손절하고 나오기를 반복하는 초보분들 이시라면 꼭 시황뉴스창은 HTS에서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장 종료 후 그리고 아침 장 시작 전에 조스 사이트를 천천히 훑어보시면서 그날 매매 계획을 세우시는 게 초보분들에겐 손실을 그나마 줄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전날과 아침의 뉴스를 검색하고 차트를 분석하고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한 후 매매에 임하더라도 갑자기 실시간 시황에 누가 봐도 호재성 뉴스가 뜨면 무턱대고 계획에도 없던 종목을 구입해서 몇 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5에서 10% 손실을 본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분명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뒤늦게 찬찬히 살펴보면 이미 며칠 전부터 주가가 급등했었거나 예전에도 공시된 적이 있던 호재이거나 아니면, 심한 흔들기의 질에 놀라서 손절하고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그냥 원래 계획대로 매매를 했었더라면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데 말이죠. 자기만의 매매 기준이 아직 성립되지 않은 초보분들은 남의 얘기나 그런 시황뉴스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됩니다. 실시간 시황뉴스에 의해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초보분들과 자기만의 매매법을 터득하지 못하신 분들은 hts에서 실시간 시황뉴스 창을 끄시는 게 되려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대형 호재 놓치면 어떠하지? 라고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초보분들에겐 오히려 손실이 더 크단 걸 명심하여야겠습니다. 호재와 주식의 연계성을 잘 판단할 줄 아는 전문가라면 모를까 초보분들에겐 배려실이 더 많은 것 같아 올립니다.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주식에 대해 공부해서 자기만의 매매법을 확실하게 정립을 하시고 호재와 악재를 구분할 줄 아는 경지에 이르면 그때는 시황과 뉴스가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